먼저 토너는 이 아크네 클리어 토너를 써줄게요 진짜 엄청 엄청 산뜻한 제형이에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진짜 실키하다고 해야 되나? 프라이머처럼 되게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토너가 좀 특이한 게 캡슐화된 살리실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지랑 각질 케어를 되게 저자극으로 해줘요 제 생각엔 그래서 마무리감이 되게 실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올 여름 내내 되게 잘 썼습니다 진짜 엄청 산뜻 오브 산뜻 그런 느낌이라서 8월 내내 엄청 습하고 더웠잖아요. 그때는 저 같은 건성들도 스킨케어 다뱉어내고 유분기가 올라오고 이래갖고 이렇게 끈적거리지 않고 근데 또 촉촉한 이런 토너로 레이어링 해주고 크림 단계 생략하니까 베이스가 너무너무 가벼워져가지고 진짜 너무 잘 썼어요. 사실 이 a 솔루션이라 브랜드 자체는 엄청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품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토너인데 어떻게 이렇게 프라이머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지?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엄파랑 화해 엠블럼도 있고 이 토너는 엠병템으로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플랫폼 에디터 출신이어서 이런 카테고리에서 엠블럼 따르면 진짜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토너를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줬는데 이러면 은 진짜 피부가 앵간한 세럼이나 크림 바른 것보다 훨씬 유분감 없이 되게 촉촉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원래 여름에는 딱두번 정도 해줬는데 지금 살짝 날씨가 바람이 선선해져서 한 번만 더 하고 끝내줄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써보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서 담당자님을 설득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도 가져왔으니까 보기이랑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써보세요. 그리고 쿠션, 제가 이거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써본 쿠션들 중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육각형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컬러감도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핑크빛, 뽀얀, 창백한 색깔이고 피부 표현이 진짜 너무 너무너무 예쁘고 실키하게 돼요. 저는 강경 매트 파지만 또막 요즘은 그렇게 얼굴이 좀 당길 정도로 매트한 게 별로 싫고 이렇게 적당한 예쁜 유분기를 남겨주는 그런 세미매트한 제형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또 엄청 느끼는 게 기초랑 베이스의 조합이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라이머처럼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되는 토너랑 이런 세미매트 쿠션 조합 이렇게 바르면 은 제가 딱 좋아하는 이런 적당한 유분기가 살짝 돌면서 뽀송뽀송한 그런 피 표현이 됩니다. 이러면 잘 묻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올 여름에 정말 잘 썼던 이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저도 이거 추천받아가지고 세포라에서 샀는데 사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라서 영상에서는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얹어주면 은 되게 블러 처리한 듯 피부 표현을 되게 되게 되게 예쁘게 마무리를 해줘가지고. 그리고 눈화장 해볼 건데. 눈화장은 요 아멜리 빈티지 발렌타인. 저 이거 데일리로 진짜 진짜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채도 빠진 빈티지한 핑크 컬러인데 발색이 되게 수채화처럼 옅게 옅게 퍼지는 섀도우라서 이거를 얼마나 힘을 덜고 바르느냐. 몇 번을 바르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되게 되게 달라져요 그냥 평소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 겹 쌓아주면서 음영 넣어주고 팔레트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 자체가 막 음영을 많이 쌓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8월 내내 정말 정말 잘 썼고 이게 눈두덩이에 올려도 예쁘지만 이렇게 눈 밑에 발라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좀비 느낌 아시죠? 약간 피폐해 보이고 사연 있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오늘은 영상 제목처럼 정말 8월 내내 질리게 쓴찐 꿀템들로만 하는 거라서 그중에서도 뭘 써야 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섀도우는 진짜 고민도 없이 바로 이거 다한 거라서 저처럼 핑크색 좋아하시는 공주님들이라면 완전 완전 추천이고 이거 활용도도 진짜 좋아요. 블러셔로 쓰기에도 좋고 붉은 감만 더해주기도 좋아서 눈썹은 페리페라입니다. 이거 진짜 맨날 이것만 쓰는 것 같은데 일단 가성비 너무 좋고 제 헤어 컬러랑 너무 찰떡. 저는 자로 잰듯한 눈썹보다 좀 경계가 부드러운 눈썹을 선호해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페리페라 브로우 진짜 잘 맞으실 거예요. 이걸로 애교살 음영통 한번 넣어주고 영상 많이 본 분들은 아시겠죠? 히팅 뷰러 진짜 찐팬이거든요? 이게 왜 좋은지는 정말 한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전 태어나서 이렇게 고정력이 좋은 뷰어는 처음 봐가지고 속눈썹이 직모라서 밖에만 나가면 은다 처지시는 분들 이거 쓰시면 절대 안 처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요 루나 제품 여름 내내 진짜 많이 썼는데 지속력도 좋고 잘 그려지고 색깔도 되게 자연스럽고 눈매 따라서 그냥 선만 따주고 이런 검정 색깔 섀도우로 많이 빼주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눈매를 아무리 올려도 사람이 인상이 세 보이지가 않고 그냥 약간 앙큼한 느낌? 저는 눈꼬리 올리는 게 진짜 30년 동안 안 어울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내리는 것보다 훨씬 인상도 시원해 보이고 낫더라고요 그리고 언더는 요 네이처 리퍼블릭 케이크 아이브로우 요거 두 색깔 섞어가지고 맨날 채워줍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저처럼 얼굴 통 까무잡잡하신 분들은 언더 컬러 앵간한 거 칠해도 티가 안날 때가 많은데 얘는 딱 22호, 23호한테 딱 맞는 그런 음영 컬러여가지고 이몇 년째 계속 저는 이것만 쓰거든요. 그리고 이 가닥성 눈썹 진짜 저는 요즘 메이크업이 이게 그냥 완성 같아요. 많은 걸 써봤지만 얘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속눈썹만 붙이고 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눈매가 확 잡히고 메이크업이 좀 완성된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리고 요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이것도 진짜 진짜 많이 썼어요. 사실 얘는 웜톤 컬러긴 한데 제가 계속 영상에서 저는 요즘은 색깔 좀 묘하게 섞는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부 핑크 핑크로 하지 않고 얘로 약간 중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걔도 앞머리에 살짝 포인트 줘도 하나도 안 과하고 예뻐가지고 그리고 지베르니 마스카라 이것도 정말 약간 또베르니라고 할 정도로 이거밖에 안 쓰거든요. 얘도 정말 육각형 친구 같아요. 컬링도 잘 되고 고정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뭉치면서 발리지도 않아서 아주 여름에 오지게 썼던 제품입니다. 언더도 되게 되게 잘 내려가고 또 8월 내내 진짜 잘쓴이투쿨푸스쿨 쉐딩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국민 쉐딩 컬러 말고 이렇게 채도 빠진 쿨톤용 컬러도 나왔거든요 원래 그 국민 쉐딩 컬러도 정말 좋지만 저는 이렇게 잿빛또는 자연스럽고 연한 컬러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이 제일 연한 컬러로는 코 쉐딩 넣어주면 딱입니다 그리고 저 요즘 이두 가지 조합에 완전 미쳐있거든요. 웨이크메이크 제품인데 이 블러셔 컬러도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이 하이라이터와의 조합이 진짜 대박이에요. 흰기 많이 도는 두 가지 컬러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있는데 저는 주로 여기 있는 조금 더 진한 컬러를 많이 쓰거든요. 이거 눈 밑에 섀도우 얹어놓은 거랑 경계가 이어지게 저는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야 제가 원하는 그 약간 퇴폐적인 <웃음> 퇴폐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가지고 약간 반그레한 그런 느낌 알죠 갓 뛰어다녀서 숨을 허허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말라나이그 이상한데 좀 이렇게 눈이랑 가까워질수록 더 세게 발라주는 펜입니다 코끝도 남은 양으로 살짝 스치고 턱 끝도 스쳐주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 이것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 있는데 저는 여기 펄 있는 쪽을 많이 써요. 근데 이 하이라이터가 진짜 좋은 게 정말 자연스러워요. 저처럼 약간 얼굴이 입체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하이라이터 하면은 너무 이제 인조적인 그 광이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되게 어색하고 약간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얘는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 써보고 진짜 사람들이 하이라이터 쓰는 이유를 딱 알아버린? 저처럼 하이라이터 안 어울려가지고 못 쓰셨던 분들은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약간 이런 이런 은은한 광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 저이디딘토리 영상에서도 많이 썼는데 솔직히 진짜 맨날 이것만 바르거든요? 제가 또 립을 진짜 여러 개 쌓아가지고 막 레이어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그럴 필요 없이 이것만 발라도 너무 예뻐요. 브러쉬 쓸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은 블러링도 엄청 잘 되거든요? 글로시 립인데, 그런 끈적끈적한 글로시 느낌 아니고, 진짜 엄청 예쁜 물막.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톤다운된 핑크. 되게 분위기 있고, 차분한 그런 컬러라서, 저 이거 전 색상 다 쟁일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진짜 파우더에 엄청 썼거든요 이게 브로우 쉐이퍼여가지고 눈썹결 이렇게 살리는 제품인데 저는 눈썹결 잘안 살리고 오히려 이걸로 이렇게 더듬이 있죠 요즘 유행하는 잔머리 고정시키는 걸 해줬는데 백날 스프레이 쓰는 것보다 이 브로우 쉐이퍼로 한번 이렇게 쓱 그어주는 게 훨씬 고정도 잘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웹트한 그런 더듬이를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진짜 요즘 제일 필수템이에요 그리고 이거 진짜 신기한 게 고데기 안 해도 이 애교머리 있죠? 여기 만 진짜 이렇게 쓱 하면 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싹어가지고 머리 묶을 때 애교머리 만들기에도 너무 좋고 8월 내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렇게 메이크업 끝인데요 머리는 특별할 거 없이 이렇게 도듬이만 내리고 쭉쭉 피고 이렇게 다녀가지고 <웃음> 그럼 이렇게 제가 7, 8월 동안 되게 잘쓴 진짜 애정템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더보기란에 구독자 이벤트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